응. 누구 한번 명쾌한 뭐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초코바이! 나통스박스박스 <웃음> <웃음> 그렇죠 왜요? 왜냐면 무릎을 펴느라고 고관절을 고관절이 더 굴곡될 수 있는 범위만 공고지 못하고 있어서 서 해주세요 네? 초코파이 요새 작은 상대 나오죠? 무릎을 <웃음> 살 무릎을 살짝 살짝 <심하게 웃음> 무릎 이렇게 좀여유 축으로 그리고 호흡이 동작을 리드하게 요 오늘 음,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어, 보였어요? 뭘 고르는거야? <웃음> 보였어요? 뭐가요? 아까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는데 네. 지금은 약간 좋아하쪽 많이 오 네?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선생님 느낌은 어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아까보다는 뭔가 네, 필라테스 하는 것 같죠? 네, 네. 네. 아까는 뭐하는 것 같은데? <웃음> 아까는 연기하는 것같았대 <웃음> 아까는 <웃음> 뭐 하는 것 같았대요? 그냥, 그냥 좀, 레그레이즈 할 때, 예. 피트니스 레그레이즈 예. 예. 네. 아, 레그레이즈. 아, 그냥 레그리스트라고 그랬구나. 아 깍쟁이. 나. 아, 그렇지요. 반대예 반대. 반대. 네, 반대죠. 그러니까 선생님 물론 이 다리를 다 초코바이 두 상자 <웃음> 주세요 <웃음> <웃음>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 이, 무릎을 다 펴야 될까요 안 펴야 될까요? 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과신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신전이 되면 왜안 좋을까요? 락 돼서 그래. 락 때문에 왜안 좋을까요? 중심 연결이 끊어져요. 그래서 무릎이 락 됐기 때문에 척추 전체에 걸쳐서 있어야 되는 랭스, 아까 우리 정성희 선생 님 말씀하신 머리 꼬이 늘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왼쪽에 사람의 힘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 이쪽으로 떠야 되니까 골반이 쪽으로 떠니까 이쪽을 누르라고 하니까 누르는데전 그때 듣고 몸통 전체에서 Lengthen through the spine 하면서 골반이 Neutral 로 갔으면 괜찮은데 그큐를 듣고 그냥 골반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천장 관절 쪽 아래쪽으로 압박이 갔어요 그러니까 꼬리뼈 쪽이 묵직하게 느껴진 거예요 띠용 네. 1번으로 가시겠습니다